네 지베일성소 1렘은 돼지공포인데요 돼지공포 같은 경우는 렘을 잘 선택하면 네임드의 난이도가 거의 0에 수렴하는 렘드거든요 어, 일단 알아두셔야 될 스킬은 사슬이라고 하는 이 영원의 사슬 대상자가 되면은 몇초 후에 8초 후에 사슬을 막고 기절하고 거의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서 누가 대신 맞아 줄 수도 있는데 누가 맞던 간에 무적기를 쓰거나 아니면 그쫄 정리하면서 얻은 기절 면역령을 통해서 이거를 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의 안개 이거는 이제 바닥을 찾아서 이동하는 건데 이거는 뭐 공대장님 리딩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2층 고통의 잔재 이거는 공대 자체의 약간, 공대 전체의 택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뭐가 떨어질 거예요. 그 색깔이 이제 회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그런데, 그게 구슬이 다섯 개가 빙빙빙빙 돌거든요. 이거를 가서 하나씩 먹을 때마다 구슬이 빠져요. 대신에 먹은 사람한테 디버프가 생기죠. 이거를 이제 다 같이 나눠서 맞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포식자의 포요. 이거는 일정 거리. 아마 8m였나 5m네요 5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공포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5m 상계를 요구하는데 이것도 어 공포 면역 령을 먹으면 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은그 사실상 중요한 스킬이 영혼의 사슬, 포식자의 포효, 2층 고통의 잔재 이거 4개 중에 굶주림의 안개까지 4개 중에 3개가 령으로 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공대장님이 이제 뭐령 어떻게 먹어라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어... 뭐... 네임드전 들어가서는 램드피가 10%가 되면 이제 2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때는 이제 탱커가 도망다닐 거예요. 그 도망다닌 거 때리면 되고 혹시 본인이 어그로 끌리면 어그로 빼는 스킬 뭐 도적 소멸, 양꾼 죽 아니면 무적기 이런 걸로 버티시면 사면 될것 같습니다. 영웅은 요즘에 지금 2주차지만 이미 1주차 때부터 그냥 원트에 할 정도의 공대가 많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영상을 보면 음, 보자. 앵글. 앵글. 3, 2, 1. 이게 제가 갔던 영웅 일렙인데, 뭐 제가 공대장으로 한건 아니고 공대원으로 갔습니다. 3, 2, 지금 제 옆에 사슬 걸리신 분이 있죠 이분이 옆으로 나가신단 말이에요 보통 공대장이 어느정도 징을 찍어서 거길로 가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 경우라면 징 찍은대로 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근딜이나 아니면 무적건 쓰고 맞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공대장님이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까 자리를 찾아가야 된다고 했던 안개거든요 이렇게 3번을 이동하면 되는데 공대에서 아마 바질토나 쇠퍼 같은 이동기를 깔아줄 테니까 공대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은 플레이어 주변에 보라색 원이 계속 생기는 게 보이시나요? 이제 저게 그 5미터 이내에 사람이 있으면 공포에 걸리는 건데 저것도 차라리 5미터 상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절 공포 면역 령을 먹고서 오면은 괜찮아요 대신에 그 령을 먹고서 그 상계를 안할 거면은 다른 사람도 그 령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신화 같은 경우는 20명 다 가져가니까 괜찮은데 영웅은 아마 다안 가져올 거예요 대부분 딜이나 힐 같은 거 챙겨오기 때문에 그냥 영웅에서는 상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경로라고 지금 버프가 렘드가 자기한테 버프를 거는데 이거는 경로 해제를 하거나 또령 중에서 저걸 뺏어오는 령이 있어요 아마 저거 뺏어오면 딜 상승엔 좋을 거예요 뭐 올스타인 안 들어가지만 지금 또 사슬 걸린 사람 챙겼죠 지금 해골 징이 찍히셔서 왼쪽으로 이동 중인데 센터에 계신데 앞에서 아마 다른 분이 맞았거나 저분이 기저 면역이 있는 레옹을 먹었을 거예요. 이게 또한 번, 두 번, 세번 이동하고 이게 계속 반복입니다. 이게 냄드가. 그리고 이제 아, 잔재를 말씀 안 드렸구나. 보자, 잔재가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여기 있네요. 약간 왼쪽에 보면 지금 제가 받으러 갔죠 하나. 구슬이 다 구슬이 여러 개 있죠. 지금 4개 있는데 제가 하나 빼 와서 4개 남은 거거든요. 이때 아마 제가 아무도 안 오니까 또 먹어야 되나 이래가지고 주위 열정거리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이 와서 또 이렇게 하나씩 나눠 가져가서 저게 다 없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잡는 냄들라서 사실 특별히 설명할 것도 없고. 음 가시면 뭐 딱히 뭘 모르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잡아주는 엠드에 속해요 지금은 저때 죽음록을 제가 따로 안 챙겨봐서 죽은 분들은 뭐 해주고 이제 기억은 잘안 나네요 지금 주변에 보라색 원이 또 공포 5 m 터 상계하는 거고 너희 아직 준비가 안 됐다. 2, 1. 이렇게 해서 냄드피가 10%가 되면 이제 광폭화가 돼서 다들 도망다녀야 합니다. 안개가 한번더 오네요. 아 위에 위코라 종합 위코라에서 안개랑 잔재 먹기 보여주는구나. 저는 저거 종합 위코라 받아두긴 했는데 딱히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가지고 잔재 위치까지 알려주네요. 램드 피이제 12% 사슬, 시대, 경로 오고 그 다음에 10% 되면 은 간수의 시선을 시전하면서 이제 미쳐 날뛰어요 램드가 탱커도 도망다녀야 됩니다 이제 지금 전사님 도망다니죠 왼쪽에 이러다가 다른 분이 아마 도발해줄 것 같은데 탱커님 한방에 갔고 지금 오른쪽 끝에 드루님이 도발해서 데리고 있는데, 아, 탱커님, 전사님 살려서 다시 또 도발 인계 했네요. 지금 도망 다니고 있고, 양쪽에서 도발을 하면서 도발을 양쪽에서 하면서 약간 좀 와리가리 치고 있죠. 그냥 이렇게 하면 잡는데, 일반이나 영웅은 적정 템랩으로 이제 모집을 해서 가면은, 거의 원트에 끝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올스타인 포함이 안 돼서 로그 점수에는 이제 영향을 안 주는데, 그래도 색깔이나 뭐 그런 게좀 신경 쓸수 있으니까, 원트에 안 죽고 잡는다 마인드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